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삼목항에 나왔습니다. 앞에 보이는 쪽이 삼목항입니다. 여기에서 장봉도 섬입니다. 멀진 하는데 장봉도로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배 시간이.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와버렸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매표소가 앞에 있습니다만은 스타렉스 승합촌 얼마예요차량만 편도 2만원이요 아 편도 2만원? 네 얼른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네. 삼목항에 오자말자 지금 배가 있다고 바로 타라고 그러네요 스타렉스 편도 2만원이라고 합니다 전부 23,300원 끊었네요 그냥 뭐 이제 배로 여기에 신도도 가고 아마 장봉도도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배 일단 탔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에는 영종도 삼목항에서 신도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장봉도로 이동한답니다 여기에서 장봉도까지는 사십 분 정도 소요된답니다. 차에 앉아 있어도 되고 여기 실내로 들어와도 들어와도 된다고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벌써 여기 신도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신도 시도는 전부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. 장봉도. 도착했습니다. 장봉도에서 일박할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. 이제 야, 정말. 오늘 저녁. 아, 오늘 암 해수욕장 앞에 주차장에 자리 잡았습니다. 생무입솔다 고리입니다. 고리입니다. 니다 그래서 니다만큼서적을히큼서적어히도서하어습도록니다 아, 니다고리너니다고합니다고리니다고리니다고 생굴도 먹었으니까 굴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튀김가루입니다. 처음으로 한번 어, 시도해 봅니다. 계란, <웃음> 괜찮으려나? 일단 하나씩 얹어봅니다. <웃음> 음, 지금이 딱 좋네요. 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완전히 됐습니다 음. 와 이거는 뭐굴 어, 자체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아, 와굴전에 성공입니다 성공 여기가 응남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라서 그런지 이 가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로 바다에도 이렇게 뭐 아무도 없습니다. <웃음> 여기도 자체 이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. 근데 저쪽에 화장실은 동파된다고 아마 폐쇄시켜놓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어, 나홀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계란 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아침에 튀김 우동 이렇게. 두개다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. 계란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. 2분 내에서 나올때까지 너무 오래되면 국수도 맛없으니까 국수를 먼저 먹고 먹겠습니다.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. 계란찜 여기서는 처음 해봤는데 음, 라면국물이라서 어, 간도 아주 잘 맞습니다. 잘 보지도 않지만 새벽 바다를 보면서 그편장잔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합니다. 오늘 첫 배가 음, 7시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항으로 나옵니다. 오늘 장봉도에서 7시부터 5시가 마지막 배 라고 합니다. 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아침에 내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네요. 아, 야. 야. 이제 산모강에 다시 도착해서 빼서 내려갑니다. 이제 오늘 캠핑을 모두 마쳤습니다.